안녕하세요 도치라이프의 도치입니다 오늘은 캠핑용품 중에 어, 날씨가 추워지면 사용할 수 있는 등유난로를 하나 가지러 가왔습니다 이거는 파세코 제품의 캠프텐 제품이고요 이 제품 구매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어, 이제는 뭐 텐트 대란이 아니라 난로 대란이 생겨 가지고 이것도 구매를 해서 윗돈을 받고 대파는 사람들이 좀 많아져 가지고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럼 이 제품 뜯어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품 구성으로는 이렇게 등유날로 본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품의 가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서가 있는데 제가 설명서는 가지고 오질 않았네요 설명서 같은 경우는 잘안 보시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거는 안전이 좀 필요한 장비기 때문에 설명서는 한 번씩 읽어 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 밑에서부터 제품 외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맨 밑에 저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연료탱크가 있습니다 연료탱크 앞쪽에는 이렇게 심지 조절 손잡이가 있습니다. 심지를 위로 올릴 때는 시계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고요. 반대로 심지를 밑으로 내릴 때는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잡이 위쪽으로는 유량계가 있고요. 그리고 옆에 주유구가 있습니다. 유량계를 보시게 되면 은 연료의 양을 알아볼 수 있는 눈금이 있고요. 그리고 주유구는 이렇게 돌려서 여닫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캠프10의 주유구는 지름이 18mm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연료통의 노즐이 18mm 이하여야 되니까 는 그거는 꼭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안전망이 있습니다. 안전망 앞쪽에는 이렇게 뚫려져 있습니다. 캠프10의 경우 수동 점화 방식이어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안전망 안쪽에는 연소통하고 손잡이가 있습니다 심지조절 손잡이를 완전히 시계방향으로 완전히 돌린 다음에 여기 손잡이를 열고 이 안쪽을 보시면 은 심지가 올라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불멍이 가능하게 유리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맨 위쪽에는 상판이 있고 마지막으로 손잡이가 있습니다 난로의 스펙을 보면은 우선 난로의 높이는 46.6cm 입니다 그리고 지름은 32.5cm 고요 아주 작은 사이즈는 아니지만 그래도 승용차 트렁크에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무게는 6.2kg 입니다 점화 방식은 수동 방식이고요. 직접 라이터나 성냥으로 불을 붙여서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연료는 실내 등유를 사용하고 연료 탱크에는 총 4.7L 정도의 연료가 들어가게 됩니다. 발열량은 시간당 약 3000kcal 정도 되고요. 연료 소비량은 시간당 약 0.34L 정도 소비를 하게 됩니다. 연료를 가득 채웠을 때약 14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난방 면적은 약 20제곱미터고요. 스펙상으로는 4m 곱하기 5m 정도의 텐트에서 사용이 가능한데 실제로 이 정도 크기의 텐트면은 이 제품보다 이거 상위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난로는 좀 오버 스펙을 사용하는 걸좀 추천을 드리고요. 텐트의 천의 재질에 따라서 열 손실이 더 많이 발생을 할수 있고 어느 정도 또 환기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딱 맞는 난로보다는 좀 오버 스펙 난로를 사용하는 것을 저는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사용 방법은 먼저 주유구 뚜껑을 연 다음에 여기에 등유를 채워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등유를 채우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연료를 한반 정도 채웠습니다. 그리고 심지가 등유에다 젖을 때까지 약 3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등유를 넣고 약 30분 후에 점화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캠핑장에 가시면 제일 처음에 도착을 하셔가지고 연료부터 채우는 것을 저는 추천을 좀 드립니다. 그럼 30분 후에 제가 불을 한번 붙여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한 30분 정도 흐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점화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이 골고루 붙일 수 있도록 요거를 좀 흔들어 줍니다 연통 손잡이를 흔들어 주게 되면은 불이 골고루 붙게 됩니다 보시는 것와 같이 처음에 불을 붙이실 때어 그름이 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실내에서 불을 붙이시지 마시고 실외에서 불을 붙이신 다음에 불꽃이 안정화되면 은그 다음에 실내로 이동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을 붙이실 때는 이렇게 라이터를 사용하는 방법과 성량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라이터를 권장하고 싶습니다. 성량을 사용하게 되면 혹시 성량 찌꺼기가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그을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라이터 사용을 추천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소화를 시킬 때는 이 레버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끝까지 돌리시면 되는데 이때도 외부에서 작업을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소화를 할때 그을음과 석유 냄새가 좀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작업을 하시는 것을 저는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텐트 안에서도 불멍이 가능하고 가을부터 사용하면 멋진 캠핑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제품보다 유리투시창이 1mm 두꺼워졌고 27mm 정도 더 높아졌습니다 좀더 눈이 편안한 불멍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2인에서 4인 정도의 쉘터나 텐트에서 사용하기에 딱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극동계를 제외하고는요 디자인도 굉장히 멋있게 생겼고 날로 위에다가 물을 끓이거나 간단한 조리도 가능해서 마음에 굉장히 듭니다 단점으로는 주유구가 18mm로 작습니다 그래서 주유통의 호수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어, 가방도 조금 더 컸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여기 보이는 심지 손잡이 때문에 가방이 너무 딱맞게 들어가요 그래서 수납시에 방향이 조금만 틀어지면 수납이 조금 힘든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동계날로 따뜻하게 사용하시고 환기는 꼭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일산화탄소 경보기 반드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치라이프의 도치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